3만원! 때문에 항상 수율이 서로가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키크랩들 많이 좋아하시죠 아, 지금 여기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이고요 새벽 한 4시 반 정도 각각류 경매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각자의 경매장 안에 있는 점포로 가서 이거를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날에 이제 수율이 좋고 활성도가 좀 떨어진 것들이에요. 이제 B급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날은 완전 득템하는 날입니다. 매년 이만때 이런 날들이 있어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들은 이제 수조에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선호가 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마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 수산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제 한 마리 제가 지금 뭐 골랐습니다. 무게를 좀 재봤는데, 대부분 크기가 4kg가 넘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건 조금 작은 이제 그런 킹크랩을 골랐고, 이거 다 해가지고 한 마리가 이제 10만 5천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시세는 매일의 물량하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요맘때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받아온 거예요. 상당히 커요. 예, 이게 맞는 솥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예, 작년 이맘때 킹크랩 영상 하나 제가 올렸던 게 있었어요 그때도 키로 3만원 주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딱 1년 전이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때 9월 말 정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12월이 되기 전에 이런 날이 종종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킹크랩 손질하는 건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핏 빼고, 이제 겉에 좀잘 닦아주시고, 이제 끓는 물에 이제 찜기에서 35분 찜하고 10분 뜸을 들였거든요. 근데 이건 킹크랩 크기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찌는 동안 킹크랩 고르기 꿀팁,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네 가지 종류 구입 방법에 영상을 올렸어요. 이제 원본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항상 수율이 서로가 차이가 나요. 어. 여하튼 B급인데 다리를 만져봤을 때 사실 이렇게 물이 나오죠. 어. 얼음이 지 않습니까? 네, 만져봤을 때 얘는 그리고 여기 마디랑 보시면 물로 이렇게 불룩 나와있어요. 그럼이 네. 마디는 그래도 살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여기 다리살이 다리, 다리. 좀 약할 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한 70%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얘는. 얘는 70%, 얘는 한 50%? 생각하는데 70%짜리는 그래도 만져봤을 때좀 들어간, 들어간 느낌이 덜해요. 얘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네, 탄력이 좀더 있고. 그 만져봤을 때 확실히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고.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게또 뭐가? 그래. 또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얘들 활성도죠. 그리고. 잘 움직이는 네, 거. 네, 잘 움직이는 거. 활성도를 우리가 꼭 봐야 되고. 이 배를, 우리 배 같은 발...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라 붙어 있어야 돼. 어, 네. 얘가 벌어져 있으면, 배는 이제 고 죽어가는 애들이라, 이제 꼬물이라 하죠, 우리가. 네, 네. 그리고 얘가 바짝 붙어 있어야 그리고 얘가 배가 이렇게 꺼지는 것보다 좀더 블록하게 올라온 게 나아. 질러 올라온 게 이렇게. 이렇게 배가 좀 꺼졌잖아요. 그러면 맞죠? 내장이 조금 어, 적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그러 뭐 나머지는 뭐 손님들이 손님들 일단 다리만 만져봐도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선어 보수 찬 것들은 선어 보수 찬 네. 것들은. 이게 순화 복수 찬 거예요, 네, 얘가. 아, 팔어 네, 네. 네. 얘가 복수 찬 거예요. 얘는 이제 한 수율이 한 이제 60에서 70 사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상인들도 헷갈리는 게, 얘가 지금 만져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보기엔. 근데 복수가 찼으면은, 만약이 우리가 입을 따갖고 피를 빼주잖아요. 네. 그럼 얘가, 수분이 이제 쭉 빠져요. 어. 얘가 지금 물이 차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음. 그러면 지금 내가 만져봤, 가는 시장에서, 이, 어? 이 정도 봤을 때한 70%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집에서 피를 따고, 이 복수를 다 빼주고 나니까는, 얘가 이제 물게 다 빠지면서 수율이 어. 생각보다 더 적게 나올 수가 네.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우리 상인들도 좀 이제 헷갈려. 그럼 수율이 어느 정도 가늠이 한60 정도 나는 생각할 때지 음. 좀 짭짤하겠네. 음, 네, 그렇죠. 그 선어는 무엇보다 네. 냄새가 안 나요. 음, 일단 무조건 네, 여기 배. 배에서 여기를 맡아봐요. 아, 여기가, 여기. 여기 무조건 이제 안 좋은 건 냄새가 나요. 그래아 음, 야간 있는 쪽에 이 같은 아예 냄새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제가 항상 경매를 볼 때도 이 배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게 아니고 이 배를 봤을 때 네. 얘가 말잖아요. 안 좋은 것들은 노란 게 터져요. 이 노란 게 끼어있는 게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제가 물건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내장을 열어봤을 때, 이 노란색이 터져버리면 걔는 이제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한번 뒤에 봐갖고, 여기를 한번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그럼 냄새 맡아서 뭔가. 나사키 냄새 맡은 거? 네, 맞아요.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거는 이제 피하셔야요 음. 얘가 수족관에서 이 봐봐 이게 배가 꺼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장이 이제 조금 적을 가능성이니다아 이게 훅 들어가 버리면 적당하게 부풀어 그렇죠. 있는게 좋은거네요 적당하게 부풀어있으면 물만 잘다주면 충분히 먹을만해요 근데 얘같은 경우는 배가 좀 꺼져 있으면 내장 자체가 일단 좀짜글거났습니다 음. 네, 킹크랩 고르는 방법 여러 가지 꿀팁을 설명을 해주셨죠. 자, 이거 다 이제 익었어요. 이제 잘 익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화상 입지 않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손질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가위는 뼈가위라고 래서 통째로 다 스틸로 되어 있는 그런 가위예요 이게 힘이, 이게 힘이 좀잘 받아요. 자, 이제 수율을 좀 한번 볼게요. 제가 한 70, 80% 예상했는데, 어, 생각보다, 아, 이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완전 좋죠? 그리고 이제 황장,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이제 배꼽살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겉에 이제 껍질 벗겨내면 이렇게 살이 나와요 이게 또 아주 별미예요 그리고 이제 몸통살에 이 장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둘이 먹기는 좀 많은 양이에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나오는 쇼빈용블라 이거 아주 가성비 괜찮죠 많이들 아시는 와인이에요 자 먼저 요 다리살인데 이게 실물로 보면은 정말 큽니다 네. 요거 한 절반도 안 물었는데요 이에그 탱글탱글 고소한게 꽉 차요 아 이게 예. 씹히는 식감도 좋고요, 어,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이 참킹크랩이 화이트 와인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관절인데 이각 부위마다 좀 맛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식감이 더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살에 비교하면은 이 식감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또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이지만 약간 느끼한 그런 맛을 좀 잡아줘요. 킹크랩 많이 먹으면 느끼하거든요. 요거 이제 그 다리 밑살인데 이 부분은 살짝 짭짤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끝부분. 그 부분은 조금 더 짰어요. 제가 좀 끝부분을 잘라갖고 쪄주는 게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짠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짭짤한 그런 느낌입니다. 배꼽살인데 어, 여기 장이 붙었죠. 이거 완전 미쳤어요. 진짜. 이 배꼽살은 요 배꼽살은요, 정말 감탄할 만한 맛이에요. 전혀 다른 식감이고요. 탱탱하고. 근데 가장 오늘의 베스트는 바로 이 몸통살이었습니다. 다리는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이제 그걸 매력이라고 하면은 몸통살은 그 매력 플러스 고소함이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또이 식감이 부위마다 또다 다르거든요. 아 요거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오늘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이었고요. 여기다가 황장이 묻어 있으니까 황장의 고소함이 또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절반은 안했 거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눠야 돼요. 네. 이렇게 네, 나눴고요. 네, 몸, 물론 몸통도 반반 나눈 겁니다. 네, 중간쯤 먹으니까 김치가 필요해요. 김치를 먹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킹크랩 맛이 좀 진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냥 1kg당 한명 정도가 부족해요. 근데 12월이 되면 연말이 갈수록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요맘때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시세 영상 늘 참고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킹크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